반갑습니다 녹색환경인 입니다 화장실 악취 요인은 소변기와 배수관벽에 형성된 요석 요속 때문입니다 요석이란 소변기 속에 함유된 탄산과 인산 등이 칼슘과 반응하여 탄산칼슘 인산칼슘 형태로 소변기의 안쪽과 주변에 부착되고 여기에 유해 세균과 미생물들이 번식하면서 소변 속의 유기물과 반응하여 가스를 발생, 즉 악취를 유발하면서 점점 두꺼운 스킬로 변합니다. 속이 생성되면 악취를 유발하고 유속을 감소시켜 배관을 막히게 하여 사용이 불편하고 미관을 저해시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녹색 환경인이 공급하는 요석 제거제는 소변기, 좌변기 요석과 반려 애완동물의 배변판 요석까지도 쉽고 깨끗하게 제거됩니다.여기 작업을 시연하는 곳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 후 장시간 방치된 사업장의 화장실인데, 새로 오픈을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요속 스케일이 형성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된 관계로 배수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 시간은 통상 요속제거제를 바른 후 1에서 5분정도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 5분에서 10분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시간이 끝난 후 붓으로 문지르니 요속이 잘 제거되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막힌 배수구도 뚫어져 조금씩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충분한 물로 수세를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요속제거제 1리터 중 절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량은 요석으로 막힌 배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적은 비용으로 요석을 제거하여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오 감사합니다.